네, 아, 그래. 응. 네. 서로, 로 그녀라는데, 방주사가 또생기고 수학이랑, 인이 없어요. 네. 그 이니까, 이렇게 카운데를 열어가지고, 얘도 관찰하기 좋아요. 응. 후기 때, 염색 분체가 분리가 돼요. 그요 말기 때, 또, 핵막이랑, 이제랑 생기고, 또 세포들이 분열이 돼요. 네! 하면서 염색체가 다시 염색사가 되고, 그치였어요? 끝났어요. 아 이거 아직 박수쳐도 너무 안녕하세요. 건강하신 영수 구독자 여러분, 꿀에서 드달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클릭과 좋아요, 엄지 척 버튼을 눌러 주세요.